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은 다 중복되는 거긴 한데요. 빅데이터 지도 만들긴 기 당연히 우리 국토종합계획인 그 도시기본계획이죠 그죠? 네,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계 획 포털에서 그죠? 그 도시 어, 관리계획에 가시면 뭘 받을 수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을 찾을 수 있죠 그죠? 네, 찾으셔서 도시기본계획 다운받으신 다음에 이렇게 네, 내용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건 옛날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죠? 이게 과거에 개발되던게 새롭게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개발되는 것들이 그대로 유지돼서 개발이 되면 당연히 가격은 비싸겠죠, 그죠? 근데 새롭게 추가된 지역이 있으면 그쪽은 쌀거 아니에요 새롭게 추가되는 지역을 잘 찾아서 투자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늦었죠, 그죠? 이거는 이미 뭐 끝났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투자하려면 2040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2040 서울 플랜이 언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때 나왔어요. 네, 이때 나왔어요, 이게요.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 서울시 2040 플랜도 어떻게 보면은 2024년도 정도에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그러면 앞으로 지금 몇년 남았다고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를 좀 해서 2023년도나 2004년도 쯤에 얘가 나올랑 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때 어디가 어떤 식으 개발될지 미리 파악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그죠? 그게 돈이 되겠죠 지금은 이미 끝났죠 그죠? 지금 이미 끝났잖아요 여러분 그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런 내용도 보시면 gtx가 이게 gtx 라인들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게 gtx 라인인데 이 gtx 이 광역급행정도 보이죠 그죠? 이 GTX 라인들이, 라인들이 언제 확정된 거예요? ABC 라인이 이미 2014년도에 확정된 거라고요, 여러분요. 근데 지금 GTX, GTX 해버리는 거는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이때 들어갔으면 그죠. 이때 들어가서 지금 그 2014년도에 알아가지고 들어가 있었으면 그죠. 어마어마하게 버은 거죠. 그죠.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은 그죠. 네. 그리고 5차 국토종합계획이 이미 이제 나왔죠. 그죠. 언제 나왔어요? 작년도 1월달에 확정됐잖아 이게요 그래서 작년도 1월달에 확정된 거예요 2020년 1월달에 확정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했다 하시고 이게 핵심은 뭐예요 요거죠 여기 그죠 여기 원래 대한민국 지도가 있으면은요 기존에 서울에서 그죠 요렇게 y축으로 그죠 여기가 서울 부산,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광주, 그죠? 그래서 이 Y축으로 개발이 됐던 게 지금까지 상황이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여기가 서여기 어디예요? 5성이죠, 5성, 오성, 그죠? 여기서 어디로 지금 확정됐어요? 강원도까지 이게 하나 생겼잖아요. 이 라인이 지금 앞으로 엄청나게 돈이 될 라인이라고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라인이 어디였어요? 청주잖아요, 청주. 그래서 2019년, 202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청주가 올랐죠, 그죠? 올랐잖아요. 그 뒤로 지금 이 라인들이 쭉 올라갈 건데, 그 지금 확정된 라인이 지금 이제 어디에요, 지금? 5성에서 지금 여기 강, 원도까지 올라가는, 강릉까지 올라가는 이 라인들이죠, 그죠? 이 라인들을 중심적으로 투자를 해놓으면, 한 10년 뒤에는 제가 봐서는 굉장히 큰 수익을, 바라볼 어, 수 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 잘 고민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무계산하는 건 셀리몬 그죠? 여러분 아시죠? 네, 세무계산은 셀리몬. 제가 첫날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그죠? 첫날에요. 셀리몬. 그리고 요거는 설명 을안 해드렸는데, 음, 뭐 한번 설명드릴까요? 기억나 그냥 한 김에 야, 플랫폼 이름이 에어빌이라는 플랫폼이에요, 에어빌. 에어빌이라는 플랫폼인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기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 어, 뭐, 용도 변경 신청을 하게 들어갔다. 새건로 건축을 하는 게, 여기 지금 건축하는 게 없구나. 잠깐만요. 용도 변경 말고, 어가 건축하는 게 있나? 건축? 건축, 건축, 건축, 건축, 건축, 건축. 건축, 건축. 음, 클릭을 하면, 이게 예. 지금 근린 생활시설로 착공 들어갔다는게있죠 보이세요? 이렇게요? 그래서 주변에 이 주변에 용도 변경 식청 들어간 거, 그다음에 착공 들어간 거, 건축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여기서 알수 있어요. 알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 시켜 주는 게 에어빌이라고 하는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에어빌, 에어빌은 플랫폼이에요. 이런 플랫폼들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돼요. 건축하시는 분한테는요. 들 그리고, 리치고, 리치고. 아까, 첫날에 제가 설명드렸죠. 첫 시간에 설명드렸죠. 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집사 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집사 랩. 인공지능, 어, 플랫폼인데, 어, 얘는 투자 분석 보고서를 만들어서 리포터로 만들어 제공을 해줘요. 그 물건에 대해서. 자동으로. 뭐, 형태는 우리가 다른 데서 봤던 거랑 거의 비슷해요. 다들. 근데 이런 앱들이 이런 플랫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꼭 고객 노노, 밸륨의 빅백, 그그 그 부동산 디스크 이쪽만 고민하지 마시고 어, 부동산 플랜 리프트 자기가 제가 그 새롭게 알려진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밸류 쇼핑 부터 자기에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일단 다양한 걸 써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어떤 게 본인들한테 맞는지 몰라요. 지금요.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써야되고 그 중에서도 나한테 맞는 플랫폼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본인한테 맞는 플랫폼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쭉 보시면 되세요. 보시면 이리얼밸류라는 플랫폼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도서관이라는 플랫폼도 있고요. h 우마치라는 플랫폼도 있죠? 네. 그리고 1011이라는 플랫폼도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그죠? 이런 플랫폼도 있 그죠? 어반베이스, 우리 어반베이스 가지고 그거 했죠? 그죠? 이런 플랫폼들 그 다음에 플렉시티라는 플랫폼이 있죠? 그죠? 플렉시티 요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는게, 이거는 100% 유료라서 돈을 내고 해야돼요 건축 설계를 한방에 끝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이거는 대충 보여주는 플랫폼은 아니고요 진짜 필지 딱 끊고 하면 정확하게 진짜 범, 법적 검토 다 끝내가지고 건물을 어떤 식으로 올려 는지 진짜 설계까지 완벽하게, 완벽하게 넘 완벽하게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도 여러분들이 돈 내고 쓰는 것도 되는데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그다음에 빌드 프로 이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랜드북에서 그 랜드 프로지 랜드 프로, 네. 랜드 프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지금 뭐 뭔가 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랜드 프로에서요. 그다음에 멀티뱅크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 공룡하고 부동산하고 합쳐져 있는 플랫폼이 처음 나, 이걸 넣어놓은 이유는 최근에 이제 금융하고 플랫폼들이 합쳐져서 나오고 있는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부동산 플랫폼만 봤잖아요. 근데 조만간 대출과 연계되어 있는, 금융과 같이 연계되어 있는 플랫폼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이 멀티뱅커라는 플랫폼이에요. 여기 가면 금융과 분양, 부동, 부동산 분양하는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연계하겠다는 의미겠죠. 매출 연계하기도 힘이겠죠. 그리고, 건물 관리. 최근에 이제 건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건물 관리인데, 어, 쉽게 말하면요. 미래의 여러분 부동산 먹거리 사업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건물 관리. 이제 중개업자분들도요. 중개 수수료만큼 못 먹고 살 거예요. 이제. 내가 물건을 갖다 팔았잖아요. 그, 그 물건을 관리해주는 관리를 통해서 관리 수수료를 받아가야 돼. 이제는요. 부동산 중에하시는 분들. 아마 이게 지금 계속 중기업자분들이 전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이, 여러분들도 이제 중기업 하시면 이제는 물건을 팔고 끝내지 마시고 이제 그 물건을 관리해주는 관리 주체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건물 관리하는 공부들을 관리하는 수업들이 있으면 무조건 다니시면서 배우셔야 돼요. 진짜로요. 한 4, 5년 지나보세요, 여러분. 진짜요. 이거 건물 관리 하시는 분들하고요, 중기업자분들하고. 건물 관리 안 하는 중개업자분들은 확날어버릴 거예요. 진짜로요. 아닐 거예요. 아닐 네,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건물 관리가 이제 여러분들의 중개업 하시는데주 수입원이 될 거예요. 건물을 관리해주면서 중개까지 같이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드시지만 이제 물 사는 것도 봐줘야 되고요. 이제 수도도 교체해 주러 가야 되고요. <웃음> 해줘야 된다니 얘기 하는 여러분. 이제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같이 어딘가에 연계해서라도 내가 안 되면 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직접 하는 게 제일 좋아. 안 그러면 결국에는 수수료 맡기고 또그 사람들이 먹고 먹으니까 여러분들 이 그걸 해야 돼요. 그 남자분들이 어, 특히 중개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남자분들은 건물 관리꼭 배우시는 게 좋아요. 저기 저거 건물 관리 저거를 1용 21처럼 비행이잖아요. 그 중에 할수 있을까요? 앱으로 하는 것도 많이 나와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지금 앱으로 한다고 지금 준비 중에 그게 지금 계시거든요? 네. 지금 그거는 굳이 안 해도, 어, 홈버튼, 홈버튼이라고, 홈버튼. 홈버튼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게 건물 관리하시는 앱인데 어떤 거냐, 그러면. 이제 집주인하고 임차인하고 안 만나요. 집주인용 그 홈버튼 앱을 깔고요. 임차인용 홈버튼 앱을 깔고 중간에 건물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차인이, 물이세요라고 홈버튼에다 입력하면은요, 그게 임차인, 임대인한테 가요. 또는, 이, 그, 관리자한테 오는 거예요. 관리자가, 몇 도, 몇도물산단에 어떻게 해줄까요? 그러면좀 수리 좀 해주세요. 비용을 어떻게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수리해주고 비용 청구하면 임대인이 돈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돈을 누가 받아요? 이, 관리자가. 아, 관리자 관리자가 다. 어떻게 보내요? 그 홈버튼 앱에서 다요. 네. 돈 수로 붙여고 갖는, 거 임대료도 홈버튼 앱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견적 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연동되는 거죠, 전부 다요. 다. 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런 플랫폼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중기업자분들이꼭 그거 해야 돼 이전에.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게 그 연동되는 게 힘들지만 그 직방이 하겠다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 건물 문제 생기잖아요. 그 건물 관리다 하겠죠, 걔네들이 전부 다 다요. 그러니까. 한방에 이제 직방하고 거래하게 되면 원스톱 하겠다는 거고 최근에 어제 들었네 어제요 어제 제가 강의 가서 들었는데 직방에 그 5천만원 그중개업자 모집하는 거 있잖아요 전속으로 하는 거중개업자분들그 모집 다 끝났대요 이미 다 들어왔대요 예. 네. 그러니까 엄청나죠 어쨌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잡아먹는 영역들이 커질 건데 대기업들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개인 중개업자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개인 중개업자들이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딱 살아남을 수 있는 영역 중 하나가 이관리사업이 관리 이거는 내가 거래하는 사람들하고 잘만 연동하고 한 건물 한 10개 정도 예, 10개 정도만 그냥 내가 꾸준하게 관리해도요 솔직히 먹고사는 지장 없어요 10개 정도는 여러분 충분히 중개하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4~5년 아, 사이에 건물 10개 관리를 못 끌어내시면 그거는 제가 중개업할 때 조금 안니라고 봐요 진짜로 집주인들하고만 어쨌든 잘 연동해서 하면 솔직히 집주인들 입장에서는요 세입자 전화 와가지고 뭐해 주세요 뭐 이거 싫어서 못해요 진짜로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중개업자분들이 중간에서 힘드시다 받아서 수수료 받아서 관리 수수료 받아가지고 해야죠 관리비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다 세대 다 가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전체에서 집주인들 다 다르잖아요 주인들한테 세입자들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들한테 우리가 다 관리해주는 거 관리 수수료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만 모아도 어 수수료 꽤 나와요 한 달에요. 각자 개별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시스템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구축해야 된다는 얘기죠. 스스로 구축. 넘어갈게요. 국 빌딩 아까 이제 우리 빌딩 빌딩 전문죠 여러분 빌딩 빌딩 전문의에요 빌딩. 빌사람이랑 비슷한 거죠 빌사남 그죠? 빌사남이랑 비슷한 거예요. 택지 정보 시스템. 어 이거는 암, 처음 보셨을 거예요. 한번 보고 가죠, 네. 최근에 나온 플랫폼이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 택지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우리 각종 개발 사항들 있죠? 각종 개발하는, 개발 사항들 있잖아요, 개발. 개발 사항들을 한눈에 다 보여주는 게 이렇게. 보이세요? 예, 전체 개발 사항들 한눈에 다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강동구 하남으로 가볼까요? 하남 미사 하남 고산지구 한 가볼까요? 그러면 하남 교산 공동주택지구 클릭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오신문이나 각종 개발 정보들이 한방에 쫙 하고 다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게 택지정보시스템인데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제가 <웃음> 참으로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요. 이게 처음에는요. 어디서 제공되는 서비스인지 아세요? 시리얼래 시리얼 원래 온 나라에 다 있던 플랫폼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져 나왔어 그러니까 약간 저는 뭔지를 여기 정책적으로 제가 뭐라 할 생각은 없는데 시리얼 안에다가 다 몰아버리고요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정보를 다볼수 있으면 딴데갈 필요가 없지 않을까 요 여러분 근데 그걸 자꾸 왜 떨어뜨리고 분리시키고 각자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그럼 찾기가 더 힘들잖아요 저는 좋아요. 저 같은 강사들은 요 이렇게 찾아가지고 강의 좀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쓰는 사람들은 불편하다니까 요 여러분요. 근데 그걸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자꾸 분리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못 찾기, 이거 아는 사람이 없다니까 요 여러분요. 아는 사람 몇명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그런 정보 이런 데서 나오않아요 어, 그렇기도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나오는 거죠 이거는요. 어차피 전체 총괄, 총괄을 다 거기서 하니까 그럼 이 데이터를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력을 그때까지 뭐해서 국토교통부 시리얼을 운영하니까 그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사라지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나오는 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는 라 거죠 제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아까 상권정보시스템이라는 전국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우리마을 가게라는 상권시 따로 만들었잖아요 자기네들만 부해서모고어요 그게 아니겠죠 왜냐면은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서, 이 상권 3보 시스템이 서울시 분석이 안 되는 건다 된단 말이에요 정말 정밀하게 잘 돼요 근데 서울시는 자기네들이 또 따로 만들어서 분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어, 국민들한테 좋은 일이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 보는 거거든요 복잡해지는 그렇죠더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또 데이터가 <웃음> 서로 다른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안 나고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온단 말이죠 물론 비교해서 서로 좋은 장점을 쓰는 것은 좋아요. 저는 차라리 하나로 합쳐서 하나를 집중해 더 좋게 만드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거죠. 저는 그런 개념인데 어쨌든 뭐 뭐라고 제가 뭐뭐 할만한 역할은 안 되지만 굉장히 아쉬운 거죠. 왜 이렇게 작분리시키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거 개발하는 사람한테 그 개발 파우처를 제공해가지고 지원해가지고 그 사업자를 주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 이제 산업도 마찬가지로, 네. 각 16개 테크노파크가 있어요, 테크노파크. 네네네. 중소벤처기업에서 하면 되는데, 어, 거기에서 지방에서 돈을 내어 되고, <웃음> 그러게요. 위에서 위로 이렇게 아주 내려가서. 일단, 뭐, 어쨌든, 그, 뭐, 제가 뭘할 일은 아니니까. 그냥 뭐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 토지 이음 보이세요, 이음? 그죠? 토지 이음이 뭐예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하고, UPI에서 도시계획 통합 정보 서비스 합쳐졌죠, 그죠? 이거는 하, 하나로 합쳤어요. 잘했어요, 굉장히요. 좋아졌는데, 오히려 이제 도시계획 통합 정보 서비스는 보기가 더 힘들어졌어요. 저는 솔직히 과거에 도시계획 통합 정보 서비스가 훨씬 좋았는데, 음. 합쳐지면서 기능이 지금 약간 보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한데, 내용은 다 나오긴 나와요.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이거요. 엄청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 과거와는 다르게, 지난번에 한번 이거 설명드렸나, 혹시요? 토지유? 그죠? 이니뭐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드론 정보 포탈 요거는 한번 그냥 보시라고 넣어놨는데, 그냥 제가 한번 보라고 넣어놨어요. 보라고. 뭐냐면, 들어가 볼게요. 네. 최근에 드론 관련해가지고요. 드론 관련해서 여러분, 드론 관련해가지고, 어,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너무 드론 관련 정보들이 막난립해 있어요, 난립해 있다 보게 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이거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거예요, 국토교통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지금 드론 정보 포털이라는 걸 만들어서 드론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하나로 딱 모아놨어요. 이건 참 잘했어요, 진짜. 여기 가시면 드론에 대한 장비, 지역 조건, 법, 그 다음에 드론의 자격증 종류들, 뭘 배워야 되는지, 그 다음 에 드론 띄울 수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 전부 다 다요. 따로 여러분들이 다른 플랫폼을 가지 않더라도 가지 않더라도 여기 이 플랫폼 하나면은 거의 웬만한 정보들은 여러분 다 체크할 수 있으니까 드론 관련되어 있는 거 궁금하신 분들은 드론 정보 포털을 이용하시면 되세요. 포털 네. 혹시 뭐 지식산업센터든가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그 제가 지식산업센터를 여기 교재에는 안넣놨는데 지식산업센터는요. 지금 찾고 있는 중이게 여기 점프 부동산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관련해가지고 점프 부동산이 검색하면 나와 점프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최근에 지금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보보다는 지식산업센터 물건 분양하는 쪽으로만 지금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분양하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가지고 그냥 그냥 참고만 아 이런데도 있다 정도 참고만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그냥. 그게 네. 그 지, 지산 관련해가지고는 네. 아직까지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내년에 아마도 뭐 하셔야 될것 같아요. 최근 5년 동안 네. 사업하시는 분들이 지식산업자터 투자를 하셔가지고 네. 뭐 천억, 2천억 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지산은 말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5차국토종합계획에 키우게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산은 앞으로도 계속 뜰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또 가장 큰 이유는 어떤 대출 규제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겠죠, 그렇죠?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로 여겨지는 게두 개가 있죠. 지식산업센터 하나는 뭐예요? 민간인대민간인대그죠이두 개가 지금 가장 돈 되고 있잖아요. 부동산 쪽에서는요. 이쪽으로 가서 지금 먹을거리가 그밖에 없으니까 더 있지만 민간인대는 약간 문제가 좀 있고요. 그거는 진짜 도, 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 거고 지식산업센터는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거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앞으로도 그럴까 지금?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 지금 음. 네. 거기는 안 돼. 지금 네. 또,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두가지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가지의 이제 지리산을 지금 꾸미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요, 목적 자체가 뭐냐면 채턴단 산업을 거기다 모아놓고요, 그 주변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 안에서 모든 생각권를 만들겠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그게 같이 구성이 돼 있으면 쓰는 거고요. 그게 구성이 안돼 있고 혼자 떨렁 떨어져 있는 거라든지 그 지식사는 센터만 그냥 만들어 놓은 데는안 떠요. 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구조가 짜여지를 봐야 되는 거죠. 짜여지는 네네. 네. 큰일 어 아, 그래. 아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자한보 그러니까 어쨌든 조건대로다도 많이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거기 국가가 운영하는 형태가 맞다 그러면 뜨게돼 있어요.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차피요. 왜냐하면 시설물들을 만들어야 되고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데가 이제 택지개발 지고 다니기 딱 해서 택지발전 딱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데죠. 그 그러니까, 네. 네. 뭐, 뭐, 뭐, 네. 네 음, 그럼 금, 분양가가 셌나요네 그러진 않을 거야. 거기는. 네. 지식산업센터는 업종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모여 있어야 되고. 내가 부품을사든지 조달을 받든지 하는 것들이 금방에 있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하라고 그런 쪽에 그런 것들은 장히다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자 음. 볼게요. 이연까지 받고 도론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사편리 정부 팩토리엄 쪽 있는데 과거에 옛날에 이 제가 제 수업 때 많이 했던 것들이죠.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일사편리 정부 24팩토리 뭐 팩토리엄은 공장하시는 분들, 그죠? 예, 팩토리온은 공장 하시는 분들이 보는 플랫폼들이죠, 그죠? 홈텍스, 그 다음에 식, 어, 그 세움터, 법제처, 생활정보, 자치복지정보 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쭉 눌러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다 아는 거죠? 팩토리온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팩토리온이 공장 관련된 공장, 그죠? 공장. 그 다음에 농지공간 포털, 산지정보 시스템. 산지정보 시스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다들 그죠? 예, 그 다음에 임업정보 시스템 다드림. 온비드, 문화재, 청약, 포털, 뭐 정보광장들 조금 될것 같고요 세월전자면은 창구, 스마트 도시 분석, 인천광역시,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뭐 재개발재건축 클린업은 자주 볼 테니까 또 설명 드리자면 재개발재건축 클린업 시스템은 뭐예요? 서울시 전체그죠 그렇죠? 예. 서울시 전체 뭐예요? 예. 네.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정보를 볼수 있는 데가 여기에요. 그죠? 내가 만약에, 어, 송파에, 네. 송파의 가락동 쪽에, 어,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정보를 보고 싶으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나온 게, 어, 뭐죠, 여기? 가락동, 뭐, 소규모 재건축 이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사만과락 아파트 보게 되면 현재 진행상황을좀 볼까요? 네. 진행상황을 보게 되면은, 2019년도 4월 달에 조합설립인가가 나고, 아직까지 진도, 가안 나가고 있다. 그죠? 요런 네. 정보들을 자세하게 볼수 있는 데가 여기걸. 그죠? 그리고, 아직 안 나왔어요, 여러분. 어디냐면은, 아직 안 나왔는데, 음, 아직 안 나왔는데, 어디냐면요. 어디냐면은, 어, 이름이 도시정비사업, 어, 도시정비사업, 무슨 플랫폼 이름인데, 잠깐만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이에요. 적어두세요. 적어두세요. 도시정비사업 종합정보시스템인데, 이게 전국에 있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 정보 다 나오는 플랫폼이에요. 클리닉 예, 말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원래 2020 작년도 오픈하기로 했다가 12월 달에 못 하고요. 2021년 상반기 오픈 예정이라 했는데 지금 안 했어요, 그죠?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오픈이 될 거예요. 되게 되면은 이 플랫폼을 들어가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재개발, 재건축 개발 사항들다할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서울시만 할수 있죠, 서울시만, 그죠? 서울시만. 서울시 외에 전국에 있는 모든 개발사항알수 있는 플랫폼이 여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쭉 넘어갈게요. 건축물 생애를 관리 받죠? 교육환경보고를 받죠? 생활안전정보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생활안전, 아, 생활안전지도 아생활안전참 죄송합니다. 생활안전지도인데 생활안전지도의 지도 생활안전지도 들어가면 생활안전지도, 시설물안전, 지역안전지도 생활안전통계 보이세요? 이런 거 많이 있어요. 안전지도 들어가시면 굉장히 잘 만든 플랫폼이에요. 나온 지는 한 3년 됐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어떤 거냐 그러면 재난, 치안 교통 이런 정보들을 볼수 있어요. 치안정보를 클릭하게 되면 보세요. 범죄주의구간 여성 관계를 안전, 보이세요? 범죄주의기간을 전체를 보기 강도, 성폭력 많차 보이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강도를 클릭하면은요, 이 서울시 전체에서, 보이세요? 전체에서 강도가 많이 나오는 지역들이, 이해되시겠어요? 강도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표시가 돼어있게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런 지역, 요, 요런 부분에, 요런 부분에 강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요 그냥 주, 집을 들어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뭘 따져요? 품질을 음, 따져요 여러분 자 천만원 차이가 나는 아파트가 두 채가 있고 있어요 내거는 천만원이 비싸고요 이 고객이 보고 온 집은 천만원이 싸요 이해 되시겠어요? 근데 이고객에게 보고 온집 주변에 강도 사건이 많이 일어난데 뭐하는 거예요? 이거 딱 보여주면서 이 집이 천만원 싼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실 거냐고 차라리 안전한 이동 천만 원더 주고 차라리 안전한 이동 나는게 낫지 않아요라는 게 나한테 무기가 될수 있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 네. 진짜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럴까요 네, 여러분 같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사람들이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품질을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품질 이됐죠 여러분 그 품질에 여러분들 많은 뭐 거예요 챙길 때 얘만큼 좋은 플랫폼이 없다고요. 그러면 강도, 성폭력, 폭력, 절도, 살인사건 있잖아요. 클릭하고 여기에 살인을 클릭하면 살인사건이 많이 나오는 동네가 또 나와요.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에 아파트가 딱 있다. 그죠? 이해되시겠어요? 세종아파트로 있는데 이렇게죠? 딱 있잖아요. 살인사건 바로 나는 아파트 이쪽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근처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좀안 좋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이런 것들을요. 여성 밤길 안전, 취안교통사고 이런 것, 들 보이세요? 이런 것들을 책까지 보는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유리, 항상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얘기지만은,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설명해야지, 그죠? 예. 네.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분리하면 당연히 싹입닦고 설명 안 하는 거, 그죠? 이제 우리가 유리할 때만 이걸 켜놓고 설명해줘야 되겠죠? 예. 네.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비, 이거 배우는 목적 뭐, 뭐, 뭔데? 돈,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돈 버는 방향으로 써먹을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재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렇게 붕괴 지진 산사태 보이세요. 이렇게 홍수 요런 것들 볼수 있고요. 그죠. 시설물도 마찬가지인데 시설물을 보게 되면은 어 여기는 없네요. 시설물이. 그래서 그렇고 사이트맵을 잠깐 들어가 볼게요. 네. 친수 뭐 이런 것들이니까 저거그죠 네. 치아는 뭐 마약 살인 도박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성범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활안전지도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것도 여러분 예, 이 생활안전지도라는 이 플랫폼 잘 이용하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왔고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제대로 한번 이용해보세요. 렌트홈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임대료 계산할 때 쓰시는 거니까 뭐 쓰시면 되고 v 이월드 설명드렸고요. 도시재,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어, 도시 재생 사업 이 있죠, 서울시. 도시 재생 사업 관련된 정보 보는데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정보 보는데 따로 도시 재생 재생 사업 정보 보는데 따로예요, 여러분. 별개 별개 별개예요. 마이홈 어, 공동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주택 도시 기금, 전세 임대 포털, 임대 포털, 전세 임대 어 포털이에요. 주택 임대차 포털, 혼자 소송하는 법률 시원 하자 분 하자 분쟁, 국가 서험 정보센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플랫폼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뭐냐면 어,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에는 뭐,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때 중간에 여러분 중개 임대 중개사가 자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여기다 신청해 버려요, 여기다. 그럼 전문가가 나 국가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분쟁 조정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국가.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주택도시기금은 대출하는 대출 그죠? 전세 임대포털을 말하면 국가에서 나오는 공공 임대나 공공전세들이 있죠. 그거 전, 전제를 볼수 있는 플랫폼이에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도 임대차도 분쟁조정 나면 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음, 청간 소음 있죠. 그것도 내가 해결 못 해주잖아요. 여기다 신청하면 된다고요. 상가임대차는 제가 못찾은 못 못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상가임대차는 못찾은 것 같아요. 네. 어? 어 온나라가 시리얼로 바뀌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일사편리, 민원24 이런 내용들 쭉 정리해 놓은 거니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참고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 쭉 설명한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부동산 고 라고 하는 플랫폼 기억나시나 혹시요? 이게 이제 증강현실 부동산 볼때 스마트폰만 되고요 스마트폰만 되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내가 그 장소 안간 몇백메터 앞에 어떤 부동산을 터치해서 바로 볼수 있는 거죠 증강현실 한테 좀 유용했는데 지금은 많이 안써지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고 항상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하는 뭐예요? 꼬치 광고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꽃 시키시도 있으시면 여기에 시켜서 우리 개업하신 분들 축하해 주시고 결혼식 하신 분들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왜 제가 얘기를 얘기를 할까요 와이프 가는 데라서 자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이제 우리가 총 10주 과정의 수업이 끝났는데요 끝났는데 어, 앞부분 했던 수업들은요 유튜브 위주로 수업을 했고 그죠 그리고 뒷부분은 부동산 빅데이터 관련된 수업들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부동산 빅데이터 관련되 있는 수업들은 여러분 자 마지막 마무리는 이걸 해줘야 되겠네요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면 제가 혹시 제가 혹시 제가 투자했던 물건들을 분석하는 프로그램들을 보여드렸나요 혹시요 보여드렸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볼게요 제가 작년에 이거 한번 보여 울산하고 다 보여드렸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토대로 그렇게 플랫폼을, 이제 그렇게 PPT를 만들어서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적용을 시켜야, 시켜야 여러분들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하게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웃음>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적용시키고, 유튜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돈 돼요, 여러분. 진짜 하면. 어제도 제가 토일 어, 일요일 날, 이틀 전에 금요일, 어, 토요일 날, 평택에서 강의하고 왔거든요. 평택에서 저 이제 평택에 이제 태워주신 분께서 태워주신 분 수업 끝나면 항상 여기까지 태워주시거든요 그분이요 그분이 이제 진짜 거짓말부터 교수님이 제 평생의 은인처럼 모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렇지만 유튜브 시작한 지 3개월 됐어요 3개월, 3개월 딱 됐어요 영상 지금 올라간 게딱 15개 올라갔어요 영상 딱 15개 올라갔다니까요 올라갔는데 교수님 이저 유튜브 한거 가지고 현재도 일주일에 두세 개씩 계약서 써요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때문에, 지금은 손님을 골라서 받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귀찮았요 그게 민간인대 아파트. 네, 민간인대 아파트. 주로. 그리고 그 현장에서 부동산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건 아니지만은, 주거래가 그거래요. 근데 영상 위치, 영상 15개, 거의 15개 중에서 12개가 민간인대 아파트예요. 그래서, 어, 너무 자기가 유튜브 하기 전까지는 진짜 힘들었는데, 유튜브 하고 난다도 확 바뀌어버렸다고. 바뀌어 확바뀌버렸다고 그래서 영상 그럼 편집하는데 몇 시간 걸려? 10시간 걸리는데, 지금. 그래도 한대, 왜? 돈이 되는 게 보이니까. 근데 다시 지금 교육을 받는 이유는 시간을 줄이려. 저한테 배워서 영상 찍고 만들어 올리는 시간을 줄이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너무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힘든 거예요. 그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꾸리려고.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전화 오신 분도 갈산신일 부동산이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갈산신일 부동산 그분도 오래됐어요. 우리 갈산신일 교대 멘토스쿨에서 그분이 교육받은 지가 3년 됐어요. 3년 그 3년 전에 교육받아서 처음 유튜브 부터 시작해가지고 3년 동안 유튜브를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잘해요, 엄청 잘해요. 잘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교수님 한테 전화가 왔다고 왜요? 그랬더만은 교수님 저 교수 덕분에 유튜브 때문에 진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진짜 유튜브 때문에 진짜 많이 벌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전하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저좀챙겨주신줄 알고 <웃음> 근데 뭐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교수님 아,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음, 제작하고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돈이 되니까 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게 미치는거죠 확인는 해야 되는데, 시간 오래 걸리지, 어떻게 좀 막혀서 할수 있는 데가 없을까요? 좀더좀 좀 이제 줄일 수 있는 데가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어, 저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여러분도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말씀드리면 노력 없이 어떻게 돈 벌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진짜로요. 그만큼 노력을 하니까 돈이 나올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바쁜 건다 똑같다니까, 여러분. 요 힘든 거다 똑같다니까요. 그 가운데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 제가 여러분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는요. 유튜브 백날 배우면 뭐예요, 여러분? 안 하면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 안 하면 의미 없다니까요. 빅데이터 수업 하면 뭐예요? 안 써먹으면 의미가 없는데요. 그렇잖아요. 저처럼 방법을 찾아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다 알겠어요?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분석해보고 찾아보고 해보면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가지고 해야지 투자해야지 돈 버는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상 찍어야지 그거 보고 사람들 연락 올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돈을 써서라도 배워야죠 여러분 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제가 대전에서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분 작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130억 벌었다니까요 여러분 요 네, 작년에 130억 벌었다니까요 근데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저한테 또 교육받고 있다니까요. 왜 이제 작년에 다 사서 벌은 거 팔려고. 근데 거짓말이 아니고, 요 진짜. 뭐, 금요일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이거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 7 시에 이제 수업하면서 찍어온 거 있잖아요. 편집해서 이제 7시 반에 올렸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8 시에 수업하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유튜브 보고 전화. 다막 올린 물건 보고 전화 온 거예요. 진짜로요. 수업하고 있는데 전화 와가지고, 예, 네, 그 물건 보고 뭐 전화했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보고, 와, 확실히 틀리다. 확실히 지금은 유튜브가 대세다라는 걸 많이 느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하시라는 걸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뭐,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어떻게 두드려 탈수 있겠습니까? <웃음> 사실 겠지만은 그래도, 가능하면 여러분, 기왕 배웠으니까, 네. 배웠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10주 동안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네. 많으셨고, 여러분들 꼭 이거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 특히 코로나 대에 코로나로 더 어렵겠지만 이제는요.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어, 할일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더 유튜브를 해보시고 네. <웃음> 유튜브 해보시고 데이터 공부하는거 해보시고 그죠? 어, 하셔서 성공하시는 중개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네,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기회 된다 그러면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